그리고 비밀 하나 알려줄까? 왔어? 반가워.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엔잡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나는 원래 스마트 스토어도 좀 했었어. 아니 쿠팡은 하고 있어. 뭐 소위 말하는 쇼핑 쪽, 스마트 스토어, 쿠팡, 온라인 쇼핑 엔잡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진 않아. 왜냐면 이쪽은 생각 외로 리소스가 좀 많이 투여가 돼. 그리고 뭐 무자본 창업이라고 하기에는 리소스들이 좀 많이 투여가 돼.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마 이미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크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리고 크몽에서 할수 있는 건 서비스. 그리고 지식 제공. 지식 제공이라고 하면 은 전자책 판매를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어. 또 하나 하고 있는 거는 뭐 쇼핑 라이브 쪽에 출연하거나 뭐이런 것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요거는 좀앤 잡이라기보다는 메인 잡 사이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내가 회사원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좀 경계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고전적인 알바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다. 하고 있는 사람 있나? 있으면 뭐 이미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걸 추천할게. 잡은 어떤 거해 봤어? 로 야, 이거를 참 아예 옛날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 지금 하고 있는 엔잡도 있지만, 과거의 엔잡을 어떻게 했나. 난 옛날에도 엔잡을 했어. 회사 다닐 때, 나는 이제 마케팅 쪽 회사를 많이 다녔거든. 회사를 다니면서, 오후에는 이제 퇴근하고는 강의를 가고, 주말에는 또 이벤트 알바를 가고, 아니면 보조 출연도 해봤어. 부패 알바도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심하게 일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쉬는 날이 저녁 뭐 예를 들어서 화목 저녁 말고는 없을 정도로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미 뭐딴 사람들이 엔잡을 안할때 엔잡을 해봤단 말이야 근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냥 다 몸을 썼어야 됐거든 그나마 조금 이슈가 없었던 엔잡은 실제 지금 뭐 크몽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 일들인데 이제 3d 시안을 그려주는 거 요거는 조금 그나마 나았어 왜냐면 굳이 딴 데로 안 가고 집에 가서 그려서 주면 되는 일이었어 말 그대로 이것도 엔잡이야. 근데 이제 너무 힘든 엔잡이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크몽을 위주로 하고 있고 사실 나도 크몽을 안 지는 오래 안 됐어. 나도 막 고민 많이 했지. 스마트스토어로 위탁 판매도 해보려고 해보고 쿠팡으로도 해보고 그다음은 이제 크몽에서 상담 서비스라고 했어. 사실은 이 유튜브를 처음에 하려고 얘기 나왔던 것도 너희한테 질문을 다르라고한 것도 약간 내가 상담을 하지만 이거를 너희들과 좀 같이 더 많은 사람하고 나누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도 있어. 그래서 크몽에서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고 고민 상담 서비스 하고 있어. 지정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또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와. 뭐 진로 고민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엔잡을 하라고 좀 추천을 해줬어. 엔잡을 안 하고 난 회사 생활 열심히 하다가 아예 나오면 사업을 하겠다. 좋아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부담이 커. 그러니까 엔잡을 통해서 조금 틀을 잡아 놓고 그 엔잡이 좀 커진다라고 할때 나와서 사업을 하는 걸좀 추천을 하고 싶어. 뭐 막무가내로 나오면 진짜 힘들다. 이건 형이 해 봐서 알아. 자, 그리고 그다음은 전자책을 팔고 있지. 전자책. 사실 요즘 핫하게 뜨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전자책이야. 아마 얘기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그리고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내가 주변에 나는 내가 뭘 하면 사람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 예전에도 내가 뭘 알바를 하면 주변 친구들 다 끌어들였어. 야 얘들아 주말에 알바하러 가자. 어 저녁에 알바하러 가자. 그래서 어떤 어떤 때는 내가 막 애들 몇명 끌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이거 제요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두려워하더라고 특히 상담도 두려워하고 전자책도 두려워해. 이제 상담은 이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두려워하고 전자책은 책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를 두려워하더라고 말 그대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이 하고 있어. 친구랑 통화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회사있을때 전화 들어오잖아. 전화, 전화 통화하고. 그러니까 쇼핑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객하고 통화하는 일이 되게 많아. 그럼 뭐 온라인 상담도 하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담은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걸 상담 자체만 떼놓고 봤을 때 공포를 갖는다는 거지. 근데 의외로 해보면 재밌다. 그리고 나도 힐링이 되고 근데 이거를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했을 때 조금 힘들 수는 있어 그래서 나도 상담은 이것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엔잡이라는 거를 시작할 때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해보려고 시작한 거였어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 힘든 일은 없었고 나한테 상담 받은 사람들도 되게 만족을 했어 그왜 그런 줄 알아? 어차피 내가 그 상담 서비스를 올릴 때그 상담 서비스 내용에 나에 대한 게다 녹아있어. 그리고 나에 대한 이력도 녹아있어. 어, 나에 대한 게 녹아있어. 나에 대한 이력이 다 녹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내 상품을 선택한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나 겪고 있거나 아니면 가진 경험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결정하는 데 참고하고 싶어서 사실은 내가 고민 상담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고민을 상담해서 해결해주고 있지는 않아. 그냥 고민을 어떻게 나누고 그 다음 고민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좋을지 방향 제시는 해줘. 내가 새로운 해결책을 내줄 순 없어.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대부분의 고민에 대한 답은 자기가 갖고 있어. 근데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아니면 진짜로 원인되는 고민은 뒤에다 밀어놓고 아니면 숨겨놓고 아니면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고민에 다른 고민들이 고민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대부분 내가 해주는 일은 찍어주는 거야. 너왜 이걸 숨기고 있어? 진짜 고민은 이건데? 그리고 순서를 정리하다 보면 보통 맨 앞에 고민만 해결하면 뒤에 고민들은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고민 이 영상을 아직도 보고 있다는 거는 엔잡을 할까 말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거든.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영상 보고 나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난 그게 답답한 거야. 왜 시작을 안 하지?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엔잡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는 그런 엔잡을 하고 있고 전자책은 내 무슨 책을 팔것 같아? 난딱 그런 책을 팔어 당신도 크몽에서 100만 원만들게할수있다는 이런 내용의 책을 팔거든. 이 얘기가 뭐냐면 거기서 또 어떤 전자책을 살지, 어떤 전자책을 팔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 크몽에서 100만원 벌수 있다는 라 내용을 팔고 있어. 누구나 할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 아뭐 어떤 걸 하지? 어떤 서비스 하지? 어떤 전자책을 팔지?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전자책부터 쓰기 시작했거든. 아 전자책을 팔고 싶다. 팔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난글 쓰는 걸 좋아하거든. 뭐 혼자 글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이걸 팔겠다고 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전자책을 하나 쓰던 게 있고 근데 그러던 나중에 상담 서비스를 딱 시작하고 나니까 아, 이 책을 팔아야겠다는 라 생각이 든 거였어. 아, 내가 상담 서비스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아이템을 골라야 되고 어떻게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한 걸 기반으로 해서 전자책을 만든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게 근거기도 하고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서비스 단계를 뛰어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이제 나는 그런 식으로 크몽에서 아이템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보면 발굴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크몽에서 팔리고 있는 것들을 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책이 아닐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네가 그림을 잘 그려. 그러면은 뭐 다른 아이템은 그림을 잘 그린 법으로 표현하기가 쉽지만 사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주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책을 만든다? 그게 바로 전자책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 않아. 책이라고 하면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내가 어떤 수준, 이 높은 수준, 전문가들의 수준을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건데 어차피 책이라는 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사고 보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나 또한 이 전자책을 쓰기 위해서 크몽에서 전자책을 샀어. 이런 플랫폼이 크몽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해서 전자책 판매를 하고 있지. 근데 재밌어. 정말 재밌고 하나를 시작하니까 이제 1번이 시작되면 2번이 하고 싶어지고 또 2번을 하고 나면 3번을 쓸수 있고 3번을 하고 나면 4번을 할수 있고 그래서 현재는 3개 정도 서비스를 올려놨고 승인 대기 중인 게한두개 정도 돼. 그리고 책이 한, 책이 세 개면 뭐 서비스가 두 개. 그래서 이 비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제 서비스도 서비스별로 투여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알려줄까? 내가 이제 상담 서비스를 한 이유가 내가 다른 서비스를 팔려고 보니까 다른 서비스는 어차피 고객하고 상담을 해야 되더라. 예를 들어서 내가 3D 시안 그리는 거를 올려놨어. 그러면 고객하고 또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럴 바에 나의 상담을 하자 라고 해서 상담을 한 건데 이거는 좀 말하는 재주가 있고 그리고 오늘도 한명 추천했고 전자책도 한명 설득했다 그래서 한명책 쓰고 있고 아한명더 있네 한명더 설득해서 그 사람도 책 쓰고 있고 이제 말하려는 엔잡 중에 하나는 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 이게 잡이 될지 취미가 될지는 모르겠어 지금 이거는 나 혼자 하고 있진 않아 이거는 지금 앞에서 이제 촬영도 해주고, 편집도 해주고, 지금은 뭐, PD도 해주고, 사실, 나보다 더 하는 게 많은 이명이있거든 이명. 그래서 이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이 유튜브도 그 앞에 엔잡들도 공통점은 하나 있어. 뭘까? 자, 돈을, 지금 당장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최근에 생각하는 엔잡 중에 하나는 내가 재밌어야 된다는 게 있어. 이게 재미가 없으면, 이거를 또 내가 서비스하는 사람들도 그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거든 그래서 상담도 재밌게 하고 책도 재밌게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재밌게 하고 그리고 이제 쇼핑라이브도 하고 있는데 쇼핑라이브도 재밌게 하고 있어 그리고 오히려 그 재밌게 하는 것들이 더큰 효과로 더큰 결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사실 고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과정들을 공개할까 말까 하는 거였어 왜냐면 대부분 어느 정도 성공한 다음에 얘기하거든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지금 차라리 시작할 때부터 과정을 다 보여주자 성공할 거란 믿음도 있고 그럼 실패할 수도 있다 형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도 보여주자 그리고 형은 벌써 세 번째 사업이야 회사 다니다 두 번째는 뭐살려다가 아예 접었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접었고 이번이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과거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베이스가 되긴 하지 왜냐하면 첫 번째 사업은 잘 됐었거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꼭 사업이 아니어도 다들 성공한 경험은 있어. 성공한 경험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강한 자신감은 있는 거야. 근데 아마 그게 궁금한 사람은 우리 채널을 계속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너희도 궁금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처음이니까 오히려 지금은 내가 까먹기 전에 너희한테 알려줄 수 있어. 반대로 시간이 지난 성공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해보고 빨리 해보고 오 이거 괜찮아. 이거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같이 가보자는 거야. 내가 한두 단계만 가도 너희들한테 계속 공유를 해줄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같이 봐보고 가보면 어떨까? 재밌지 않을까? 여기 요그래서인자 파는 거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수익도 못하실 거고 오픈해야죠. 그리고 이미 제가 이제 전자책 낸 거에 상담서비스한 수익을 공개를 해놨어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계속 공개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작지만 공개를 했고 아마 앞으로 계속 공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아마 믿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수익 공개라는 게 수익을 파악하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수익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당연히 수익은 공개할 거고 너희들이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 거야. 왜냐면 크몽은 그게 다 보이거든. 아, 저 사람이 저거 팔아서 얼마를 벌고 있구나. 어, 그럼 내가 저걸 팔면 얼마를 벌수 있겠구나. 파악하는 법이 진짜 간단해. 그리고 그거 내 책에 나와있다. 책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면 은 좋을 거야. 지금 할까 말까. 근데 어쨌든 책을 안 사도 여기서 계속 알려줄 거고 블로그에도 계속 쓰고 있어. 근데 아직 블로그도 유튜브랑 똑같아 뭐 다른 작업 없이 진짜 글만 올리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보게 되는 사람은 볼 거고 그리고 비밀 하나 알려줄까? 지금 내 블로그에 가면은 책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오늘 있었던 일인데 내가 이제 예전에 강사 했었다고 그랬잖아 스케치업 강사 하면서 만들었던 자료가 있어 한 255페이지 정도 되거든 나는 이제 그거를 사실은 크몽에서 좀 공짜로 뿌려보려고 했는데 크몽은 공짜로 뿌리는 게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일 싸게 해가지고 5 0 0 0 원에 올렸어. 그랬더니 승인 거절이 난 거야. 사실 첫 승인 거절은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그냥 블로그에 올려버렸어. 그냥 필요한 사람은 거기 가서 받으면 돼. 그리고 그 자료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든 거여가지고 그책 보면 아마 스케치업은 어느 정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수익공개는 하겠다는 거고 그 방식은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반대로 어떻게 공개해달라고 의견도 줘봐. 그러면 은뭐 우리는 이거를 그냥 우리 마음대로는 안할 거야. 진짜 지금 이렇게 시작은 하는데 너희들이 얘기해주는 걸 보고 많이 같이 가려고 그래.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랑 함께하면 더 좋겠고 그리고 물어봐. 물어보면 알려줄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다 알려줄게. 진짜야. 그리고 원래 내가 그래. 난 내가 알게 된 거는 알려줘. 싫다고 래도 쫓아다니면서 알려주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자. 알았지?